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전하고자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한 가지가 가장 예수님께는 큰 중책을 짊어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게 일본의 타이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예수님이 오신 제1의 임무는, 임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1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이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에서 오셨던 것이 예수님이 중간세대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지자는 왜 지금 세상에 와서 왜 왔는지 아는 사람 지금의 선지자는 하늘에 가는 오르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게 새로운 성경이에요. 이정표가.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우치고 가는 길이 하늘에 오르는 길의 이정표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새로운 성경을 전하게 되는 것은 그 새로운 성경이 하늘에 오르는 이정표다. 그런데 이정표를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로 갈수 있는 이정표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앞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을 이제 스스로 점수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할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자도 되겠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온 삶을 얼만큼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웃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다면 하뭘더 이상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전무후무하지요, 여러분. 나를 시행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게 참 에, 에, 무섭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 그 선거판에서 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운이 다한 사람도 있어 너는 여기까지 운이 다했다. 그 사람은 다했다. 그데 너는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친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고 사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받는 그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